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요, 굴, 시원한 굴 해장국을 좀 끓이려고 준비를 했네요. 먼저,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고, 옅은 이게 소금물에다 굴을 쳐야 되거든. 그래서, 이 계란컵을 하나에요 이게 쪽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만져봐가면서 한 번만 쳐주면 돼요. 굴은 여러 번씻으면은 맛있는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,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쳐주면 되거든. 소고기 100g. 소고기를 얄팍 얄팍하게 썰어가지고 다 썰었어 여기에는 국간장 한 큰술만 넣고 마늘도 좀 넣어주고 추 참기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배추는 8잎이에요 8장 이게 깨끗이 쳤어 요거는 어슷하게어슷어슷하게 썰면 돼요 이렇게 배추도 이렇게 썰어 놓고 그 다음에 당근 당근도 썰어 놓고 집에 이렇게 쪽파가 있어서 쪽파 넣을 거예요 대파 넣어도 돼요 한 3cm 정도 이렇게 썰어 주고 이렇게 해서 준비는 끝 아까 소고기 재놓은 거 붓고 이 고기가 이렇게 이제 다 익을 정도 조금 익으면은 배추도 넣고 당근도 같이 배추가 이렇게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은 이럴 때 물을 부어줘 물은 한 어, 1L 200 정도 들어갔어요 짠 이제 이렇게 끓을 때 불을 넣어줘야 돼 불은 늦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푹 익으면은 좀르라더 부르니까 그러니까. 그리고 굴에서 나온 물도 넣어주고 이게 맛있는 물이니까 짠 이렇게 제 부글부글 끓으면 굴이 다 익었어요. 그래서 파를 좀 넣어주고 마늘도 좀더 넣어주고 마늘 국간장도 싱거우니까 더 넣어주고 국간장을 많이 넣으면 국물이 까마니까 이만큼 요 정도 넣고 이제 싱거우면은 어 저기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. 고춧가루도 한큰술만 넣어주고 간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. 쬐게 음, 싱겁네. 볶은 소금. 아 간은 이제 내입맛에 맞추면 되니까 이래서 어, 배추가 들어가고 굴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원해요. 담백하면서도. 그래서 이렇게 굴회장국을 끓였어요. 불을 끄고 너무 오래 끓으면 이 굴이 딱쪼버려들어가지고 볼품이 없어 그래서 이 정도만 끓여서 이제 이렇게 해 놓고 드실 때는 그 김가루 김가루를 한 큰술 딱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라 감사해라잉 <웃음> 바이바이 <웃음>